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저한테 닉네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논현동 장사꾼을 줄여서 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 닉네임을 사용할까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골머리를 썩는 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신경쓰이고 제일 힘든 부분 직원 관리입니다. 저도 아직 그 부분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장인족발 양기란 사장님한테 제가 설명해 줬던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직원 관리입니다. 아, 예. 처음에 막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춰 나가고 있는데, 아. 아유, 피곤합니날바하고오좀 <웃음> <웃음> 사이좋게, 기분기 아. 좋게 하려고 하고 아. 정직원들은 이제 제가 얼마나 하면 아. 음. 믿고 등장 인정, 인정하려고 하는데 음.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음. 그래도 뭐 불만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어느 정도 어, 어, 어, 어, 아시니까. 저, 제가 직원이 될 분이라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뭐 기선제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우, 흐하더라고요대집대 하는 직원이 음, 있었어요? 경력 있는 분들이랑 모집들이 쎄셔가지고. 이 동네는 그래도 좀 많이 이제 뽑히긴 하나 봐요. 네, 영등포 쪽이 좀 상대적으로 음, 편 지역보다 음. 많이 몰랐어요 음. 이겁니 음. 알바도 지금 만원이고 음. 족발 써시는 분도 한 300만원 주셔야 되거든요. 음. 오산 영통은 이제 여 거기도 만아도 이렇게까지 안 드리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해하셔야 되니까 메인 상품일수록 뽑는 데가 많아요. 네. 그만큼 가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네. 서로 이제 뽑으려고 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더줄수 밖에 없어요. 하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돈으로 질러 버리든가 아니면은 진짜 내 사람 만들려면은 돈을 처음부터 질러면 안 돼요.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작은 밟아 나갔을 때는 내 사람이 생기는데 그냥 돈으로 질러 버리면 내 사람이 안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데도 또돈 제시하면 또 바로 더 배신하고 가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강남 쪽오픈해서 너무 집어를 구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2호점을 만들어놓고그 강북점에서 뽑아서 강남으로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남이 이렇게 몰려있는 데는 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뽑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 사는 애들은 한계가 있고. 또한 가지, 또 문제점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은 직원들끼리 공부가 돼요 어? 야, 이쪽, 이, 이, 저, 저, 저, 뭐냐, 원할머니 복잡면서는 월급을 이렇게 주는데 야,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줘. 야, 저쪽으로 옮기자. 으흐. 빛이니까이 역사는 게홀룰루루루루 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월드, 월급 떠줄게 잡으면 또안 되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직원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또 들어오면 어린 친구들은 나 오늘, 오늘은 직원 얘기가 되겠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귀가 얇아서 한 사람이 정말. 저는 이제 그걸 바이러스라고 해요. 한 사람이 불만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직원이. 그러면 그런 친구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다 불만 바이러스. 이빨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한. 내 보내지 않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계속 남아요. 근데또 나이 있는 친구들을 뽑죠. 제가 느낀 거, 나이 있는 친구들은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게안 됐다는 거예요. 나이 마흔 넘어서 서빙을 보러 온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는 새강경을 끼고 가요. 제 문제 있을 거다. 문제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마흔 넘어서 오는 애들은 술들이에요 술꾼들 술 먹고 항상 결판을 쳐요.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저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무진장 애쓰죠. 근데 그 친구들. 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더 좋은 친구들이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주, 좋은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을 인지를 하게 돼요 어? 나쁜 친구들이 들어왔네 그래서 쳐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쁜 친구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네들이 뭉쳐버리는 경우 좋은 친구가 튕겨 그러면 거기는 아예 움 물가리 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 버리는 게 훨씬 무리에요 아, 매번 느껴요 매번, 매번 해줘요 아, 불만바이러스 가진 그 친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까 처음에 불만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 저 처음에 한명있다라고생 네. 빨리 캐치를 했었을 때는 내보내는 게 최고. 근데 장사를 오래 하면은 아 내가 이제 슬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오면은 쫓아내요. 근데 평생 살면서 내 친구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게 인생인데 그런 친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항상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게 네. 그런 친구들이 커진 이되면은더 시원하게 갈수 있는데 그런 걸문때라고 또.. 네.. 문때도 필요하죠 사람 운이라 그러죠 네, 대표님은 인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복. 이 아, 요즘에도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진짜 머리.. 머리 아파요. 진짜 요즘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일 힘들다 겪어보시면 치를 떨 겁니다 지역마다 직원들의 성향도 틀려요 직원 구하기 제일 힘든 데가 저는 강남이라고 해요 왜 네, 그렇습니까? 조금 강남에서 이제 좀 워낙 가게들이 많잖아요 강남에서 일하는 애들은 되게 웃긴 게 집안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호텔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애들이. 그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은 연기다 지망생이에요. 그때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오는 손님마다 다 꼬셔 여자애들 그런 직원이 들어와. 요 근데 여자애들을 꼬셔가지고 좋게 좋게 끝나면서. 좋 장사 나쁘겠거 단골들이 다 없어져. 잘못 들어. 어느 순간 보면 매일 오던 단골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장사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직원 구하기도 힘들지만 여자 관계까지 손님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 사생활 이로만 끝날게 아니네요. 그럼요. 직접 연결이 되니까. 다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다른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우리 손님이랑술 먹고 다음 날딱 나왔을 때 손님한테 바로 그게 필요 근데 참 항상 명심해야 될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넘어서 들어오면 어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매니저랑 아니면 점장 이래 이 시켜가지고 좀할수 있겠지 애들도 관리할 수 있겠지 절대 안 돼요 음. 아 절대 안돼 걔가 제일 문제예요 음. 걔가 제일 문제예요 40대까지 자리를 못 잡을 정도면 은 걔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직원들은 제제 저는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이는데도 아직도 뭐 나이스 아니 저도 너 옆에서 어린애들아 야 여기 문제가 아 여기 월급 딴다고 해서 싸 계속 주다 하면은 보세나 뭐가 그러면서 나, 나한테 이렇게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나간 직원이. 대표님, 여기가 월급이 너무 싸요. 너무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처음 들어와서 한두 달 만에 내가 이 <목소리를> 맞춰줬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맞춰줬는데 너만 내 후배라고 특별하게 <목소리를> 맞춰줬어. 근데 네가 월급을 얘기해? 싸네 얘기인 거예요. 아 애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한테 그걸 전달해 자기도 월급이 작다 그러면서 애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 여기가 고객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바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딴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제가 많은 거는 내소관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동안 해줬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나한테 옮기는 거잖아 나가려면 그냥 나가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말고 네 생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벌써 물든 데 안돼 얘기해도 안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퇴 저희 집 특징이 그거요 나갔던 친구들이 항상 다시 오고 싶어요 저한테 다시 오겠다 뭐하겠다 대표님 그때는 저희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면은 잘할것 같죠? 또? <웃음> 그러고 나서는 똑같은 거예요딴데 가서 월급도 한석 달치 못 받고 너무 힘들고 노 가다 뛰다가 한 번만 더 받아 주십시오.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받아 주잖아요. 석달못 가요? 아, 석달못 가요. 아,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좋아요. 나갔던 나간 친구는 절대 받지 않는다 직원 관리에 삼국지에서도 네. 네. 응. 보면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응. 반드시 또 한번 배신을 네.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람이 없으면은 네. 아 그래도 쟤라도 또 온다고 하니 쓰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유, 아유. 정말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꼭 어? 그거 연두해두시고 직원들 보시면은 아유. 훨씬 보험이 되실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인육발 대표도 이제. 네. 손님 대하는 거보다 지금 대하는 건1 0 0 이상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알것 같습니다. 매드 저희 아직 얼마 안 돼서 모르겠으나 자녀가 겪어보셨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식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똑같은 거고 좋은 게 있으니까 직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그 원리를 제가 딱 지키면은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해주면 되고 내가 그만큼 해도 줘 모르겠다 판단되면은 빨리 처리는 상처 받을 필요 없거든요. 다른 일도 많은데 애들은.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응. 응. 응. 응.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둔담해져. 근데 다른 분은 뭐 오른 판을 별대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럼 누가 장사해요? 가게 만있어야 돼. 그게안 되면 내가 풀어야 된다그 우리 지금 있는 점장들이 다 이제 내 사람들이니까 얘네들끼리로 뭉치게 또 만들어놓는 거죠. 얘들은움치고너네들은 믿어. 내가 정해 줘서 얘네들한테 꿀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움직여야 돼요. 직원들은 예측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면로는다보가 됩니다. 나중에 알 알게 되면은 진짜 괜찮은 친구를 본인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영을 제대로 봐야지 괜찮은 친구들을 살아남을 수 있고 항상 약친구들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선행이부터 꺼집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옆에서 얘기하는거예요 그럼 듣다보면은 그렇게 되는거예요 맞습니다 응. 동화 된다 그러죠 응. 아 제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제있은거 맞습니다 근데 끝나는 사장님다 그래서 나는 한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항상 누가 얘를 얘기하면 얘얘꼭 들어가요. 어. 바보가 돼있을 때가 있어요. 어우 어,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이렇게 돼있을 때가 있다니까. 아. 애들 때문에. 이게 네.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다 아, 해야지 안을들리지 아. 다시 하나요. 아.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네. 가게 자리도 잘 얻으셨고요 그리고 맛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초반에 잘 뽑으셔가지고 오픈했을 때 문제없게 했고 월세나 이런 거 제가 따져봤을 때도 어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사장님한테 알려드린거예요 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냐 가게는 자리를 잡는데 직원들이 자리를 못 잡으면 결국엔 가게도 자리를 못잡는거예요 그거 명심하시면 은 흔들림 없이 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보 마케팅은 배달 음. 때문에라도 꼭 하셔야 된다 예. 그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직원 관리가 자영업하는데 최고로 힘든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키포인트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연령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자영업하면서 뽑을 수 있는 직원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번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일번은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영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가게를 오픈을 하시면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영상을 찍은 거니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충분히 임지하시고 산업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